국민신화 권장 프로젝트 야 너도 할수 있어 안녕하세요 고양이 의사입니다 나스리아성체 1렘 절균알개는 바닥을 남기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게 중요합니다 공대 구성은 일반적인 구성 숫자인 4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사이패를 한번만 보기 위해 힐러 숫자를 2인에서 3인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절균알개는 본페이지와 사이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명을 위해 1페이지와 2페이지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향 종이는 제외하고 설명하니 맵 외곽에서 대처하시면 됩니다. 1페이지는 기둥 하나를 정해서 1번 자리와 2번 자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패턴에 대응합니다. 1번 자리에서는 눈먼 휩쓸기와 반향의 음파에 대처해야 하며 탱커와 근딜은 눈먼 휩쓸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공대원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 정면으로 양파링을 유도하면 이번 자리에서 안전하게 딜을 할수 있습니다. 원딜들이 한 점에 뭉치지 않거나 방향을 잘못 유도하면 기둥에 튕기면서 이번 자리에서 양파링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눈먼 입술기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귀를 찢는 절규가 올 때까지 딜을 하고 절규가 올때 기둥 뒤에 숨은 뒤 다시 1번 자리로 이동합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절규가 올 때에는 기둥 근처에 바닥이 생기지 않도록 깔끔하게 기둥 뒤로 숨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이 자리를 벗어나 앞뒤로 튀어나가면 양파링에 맞을 수도 있으니 이번 자리에서도 한 점에 뭉쳐서 잘 딜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자리에서 이렇게 절규가 오면 깔끔하게 숨어주시고 다시 한번 1번 자리와 2번 자리를 반복해서 이용합니다 이페이지가 오게되면 뭉쳐서 랜턴을 사용해야하니 반향정의 대상자는 랜턴의 반향정의를 맞지 않게 하면서 이페이지에 뭉쳐서 시작하는 자리에 모여주시면 됩니다. 1번 자리와 2번 자리를 두번씩 사용하고 나면 램드는 1 0의 기력을 채우고 이페이지가 시작됩니다. 램드가 피해 장막을 시전하는 동안에도 계속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신화 난이도에서는 랜턴 디버프를 맞아야 양파링을 볼수 있습니다. 랜턴은 특정 자리에 랜턴을 두고 공대원들이 직접 몸을 묻히거나 특임자가 랜턴을 들어서 공대원들을 묻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랜턴은 이페이지가 시작되고 네임드가 이동하면 공대원들에게 묻혀주면서 반대편으로 이동한 후에 잠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파링이 날아오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랜턴 디버프를 유지시켜주면 됩니다. 랜턴을 계속 들고 있으면 중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도트들이 점점 강해집니다. 한번 묻혀도 12초가량 유지가 가능하니 안정적인 체력 유지를 위해 적당히 리필하세요. 반대편으로 이동한 후에는 절규와 양파링을 동시에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램드의 기력이 0이 되면 2페이지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1패와 2패를 진행한 후에 1패와 동일한 3패를 수행하고 렘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일 트라이팟에서 3페이지에도 렘드를 잡지 못하고 페이지가 넘어간다면 차라리 힐러 숫자를 조정해서 3페이지에서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아무래도 사이페이지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라스리아 성체 신화 1렘 절규날기에 대한 가이드였고요. 와리니 레이드 유저와 초보 공장님들 모두 즐겁게 게임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이드 영상이 아닌 킬 영상도 첨부하니 함께 시청해보세요. 아니, 치워둘게요. 피바닥 있어서 보실 것 같은데, 아이, 치워둘게요. 제가. 미리 나가시면 안 돼요. 혹시 걸린 걸리은 이거. 머리다돌아갑니다 여기 상상걸리는 것 같다 이 자리에.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Three, two, one. Press. r e w o one. 실리아님 앞으로 좀오셔야돼요 피하세요 자리 피하세요 자리 피하세요 제집 주세요 절규 깔끔하게 숨으세요 양파령이 종종 저럴 수가 있어가지고 자리로 오시고 좀 갈게요. 일단 뒤에다 떨궈놨거든요 절규 일단 절규 이거 피하세요. 뒤에서 오는 거 피하세요. 넓게 넓게 피하세요. 절규 절규 저희 다이아 쪽쓸 거예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저거 무은무분 묻은, 묻은 나가세요. 다이아 쪽쓸 거예요. 랜턴 저 오른쪽 구석에 놨으니까 네모쪽 가지 마시고 여기서 끝낼게요 원딜 분들 센터로 잘 모이세요 전부 주시고 무조건 끝난 딜이니까 랜턴 쪽만 터뜨리지 마세요 브레스 앞뒤 잘들어오시고 앞뒤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조심 하세요. 자, 지 깔끔하게 숨고 랜턴만 조심 저거 <웃음> 떨리냐 저거 랜턴 <웃음> 랜턴 좌우 너무 타이트한데요 숨무세요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이제 뭐 알아서 하세요 기둥 끼고 뭐 하시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리도비스님 나갈 때 한참 쳐다보고 있었네 <웃음> 저쪽으로 전멸타는 거 아닌가 하고